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에 예쁜 귀여운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맥놈 아몬드 아이스크림이랑 발라서 먹으려고 누텔라 음, 라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나라 뭐라 b i s m i l l a h r a h m a n r a h i 안함들이라 오늘도 맛이 잘 먹었습니다. 이 케이크 위에 있는 것도 케이크라고 알고 있는데 케이크 아니네요. 초콜릿이요 에 초콜릿. 음 맥노 마이스크림은 제 인생에서 제일 고 아이스크림이에요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